70년,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한국사람의 부지라는 근면성과 또 역동성 여러가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천진국 대열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에도 없는 엄청난 일인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전쟁 때 광화문 서울로 광화문에서 보면 청량리 지나서까지 허허볼판 다초토화 되어 다보였다 그래요 그냥 서서 봐도 건물이 하나도 없이 다 부서지고요 어떤 사람은 의정부 있는 쪽까지 다보였다 그래요 그렇게 집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진 이 나라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런 분들의 고난이 있었고 그분들의 근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6.25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 많은 많이 죽을 때는 막 3000명씩도 죽는데요. 그렇게 죽는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해 버립니다. 왜냐면 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토양이 기독교 국가니까. 911 테러 사건 일어나 가지고 쌍둥이 빌딩 무역 센터가 무너졌을 때도 텅텅 비었던 교회가 그 다음주에 꽉꽉 들이차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다 그래요 네. 지금 미국에는 생전교회에 안 나간 사람들 교회에 어징이또중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뉴욕 경찰들까지도 막 회개를 한답니다 회개를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만명 죽었나? 그래서 8만명 이건 무슨 세계대전 같아요 근데 미국에만 죽었느냐 전세계가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사람이 한 생명이 너무나 기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세대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세대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를 요구하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죽음이 계속해서 오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빈부기천 고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그 똑똑하고 잘나가던 국회의원 정두원 국회의원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죽고 나면 편안해질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리게 하려고 남겨두신 열국이 있었다 열국이 있었는데 가난 땅이 열국이 있었는데 그 열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정복을 하라고 했지만 순전히 정복하지 않는 것은 저들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면 항상 뭔가가 남아요 찌꺼기들이 남아요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깔끔하고 받을 축복이 자손들에게 되도록 물려지는데 믿음이 지저분하면 항상 찌꺼기가 남아서 불씨가 남아서 그 불씨가 다시 살아서 올모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좀 깔끔하고 확실하게 뒤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어 미안해요 어 심장 튼튼해지는 방법이야 화장실에 가서 티처리가 깔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있지만 한국은 상대가 안된다 한국은 재신식 무기다 과연 이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안전빵 위주로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니까 진보 세력이 늘 오랫동안 앞으로 20년 동안은 보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허무 맹랑한 소리한 국회의원도 있었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저울질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에일장에 예.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하면 때리셔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겠어요 아무리 무기가 전쟁 무기가 출, 출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이 너희들 놈 교만하구나 너희들이 잘 산다고 내가 좀 가르쳐 주마 마음을 잡드시고 작심하시면 사단이 납니다 이제 예.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 을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아무리 잘나고 돈을 많이 벌고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폭삭 망할지 몰라요 불레셉 다섯방배 가난한 모든 사람 시돈 사람 발 헤르몬 사님까지 희위 사람들 가난한 칠족속들을 찌꺼기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또 테스트 하셔야지 하나님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고소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사단 사단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자유로운 영역 속에서 출입을 하면서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소해야 될 때는 참소하고 고소해야 될 때는 고소하고 누구를 수시로 성도들을 교회들을 참소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참소하고 고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재앙들도 하나님의 권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요 자 그러면 고소는 뭐냐 범죄했을 때 사람이 범죄했을 때그 범죄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 처리를 해가지고 고소사건을 하는 걸 우리가 고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참소는 뭐냐 참소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의도적으로 남을 해칠 저 사람을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려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지고 자기 윗사람에게 막 일러받치는 거야 이게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잘되는 꼴못 보고 배가 아프고 이게 뭐예요? 참소예요 참소 누구에게? 자기 윗사람에게, 윗분에게 그러니까 마귀는 참수하는 자, 고소하는 자 성도들이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고소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도 있게 만든 것처럼 부풀려서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 장애. 사단의 속성이 있죠? 작단의 성품이 있어요. 사단의 역할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여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범죄를 막 고소해. 그리고 성도를 막 참소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고소하고 참소를 얻은 이득이 뭐냐? 사탄의 속성과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의 기질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됐어요. 사탄이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녔는지도 성경 기록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8장 창세기 3장 1절에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자가 누구냐? 마귀. 마귀. 마귀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자 영계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제 지금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계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계의 모든 법칙과 영의 모든 존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딱 세우셨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딱 세우시면 그 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법을 지키실 수 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왜그 시대극이나 역사극 보면은 그렇잖아요 왕이 군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만약에 이 군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고 탈영해서만 반드시 죽는다 죽인다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장군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만드신 영적 법칙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준, 죽이는 그 현장에 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는 죽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법칙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난 전쟁은 영적전쟁이에요, 이거는. 가난 칠족 속을 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찰, 세계적인 경찰 나라, 경찰 국가로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법을 집행하는 나라, 세상의 모든 각 종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영적이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대를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세상과 바꿔먹어, 엿바꿔먹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 중도 엄청나게 타락에 타락을 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야 이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야 돼요 근데 가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 19장에 가면요, 엄청난 사건들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막 파당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 지파를 막다 죽여버립니다. 열한 지파가. 그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 사람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서 살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성 연애자들을 불량배들을 통해서 겁탈하려다가, 나중에 레윈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으로 강간하고 나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치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부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열, 열한 지파 중에서 열한 지파들이다 동원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종할 정도로 다 죽여버릴 정도로 엄청난 내전이 벌어집니다 왜? 영적 존중을 알지 못하니까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등따 썩고 배부르니까 영적존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왜 처리하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비주의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영적, 영적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해. 그저 부담없이 성경공부나 하고, 규티나 하고, 부드럽고, 서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교회도 카페 위주로만 하는거야.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항상 이래야 된다 교회는 항상 멋진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멋진 건물이다 이렇게 이렇게 참 지장을 잘하고 미화를 잘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참 죽겠다 그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상가에다가 딱딱딱 붙어서 중복이도 때도 간방에 그 조그만 골방에 가서 막미시면막사우십명에 붙어서 막땀 흘리고 막 냄새 나고 침튀 이거 막 앞에 사람 머리통에다가 그냥 개그품을 될줄다쫙다쫙다닥다다 방언하고 좀 떨어져서 코로나가 안 오도록 응? 마스크를 하면서 올리워 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기도 들어가면 막 나도 방언 들어가서 방언 기도하다가 열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방언을 이렇게 하다가 더 불이 떨어지고 열받으면 그렇게도 안되고 그냥 더 열받으니까 푹! 푹!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보면 또 사입이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막, 이 혀가 말이에요. 언어 가지고도 안 되고, 방은, 살살 하는 방안 가지고도 안 되고, 혀하고 모터 사이클처럼 모터가 달려다 보면, 꾸욱! 이렇게 막 하게 되는거예요 응?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멋진 교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지장하고 싶고, 돈을 많이 들여서 다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 우리는 지금 바깥으로 소리가 새 나갈까 봐 1억 2억들이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해 놨는데 네. 새 성전에 가도 성전을 옮겨도 이렇게 완벽하게 방음장치해 놓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하고, 우리는 지금 다르게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것은 거품이 다 빠져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국과 너무 비슷해요. 한국이나 이스라엘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세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난 전쟁의 영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몸이 아프시고 콧줄로 연명 치료받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어머니 저 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사모님한테 나가서 손 붙잡아주고 손 잡아주고 사모님부터 닦아주고 그럴 때는 실감이 났는데 막상 딱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화장하고 나니까 관이든 뭐든 뼈든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덩어리 잘 부서지는 뼈덩어리 몇 가지만 있는데 그걸 빗자루로 술술술술술쓸 쓸어가지고 시신은 운대가 안되었고 또 기계 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도 집어넣으니까 왱 갈아버리고 나중에 무슨 밀가루 같은 이런 허연 가루만 남아있어서 이걸 조그만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크신 분이 조그만 항아리에 들어가 있고 이걸로 끝납니까? 들에 가서 산에 가서 티끌처럼 날리면 없어지잖아요 우리 육체는 영혼 떠나면 별 볼일 없어요 정말로 실감이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정신공항에 잠깐 온 거예요 잠깐 엄마가 어디 있지? 요양원에 계시나? 집에 있나? 아직도 병원에 계신가? 순간적으로 멍때리는 멍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왜 이러지 왜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나좀 기억력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본인이 막 불안해하는 거에요 본인이 그래서 성령이 불사약해지고 순간 귀신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인가 어제 강대산에서 기도하니까 이제 장모님도 가시고 우리 어머니 혼자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난번에 비쩍 마르셔서 뼈만 남으시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 오직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우리 사모님이 더 자주 가 나보다 한 3배 4배 더 자주 가전설님하고 같이 많이 가시고 세상이 보고 싶은거죠 이 어머님이 근데 가려고 해도 요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가 안되고 막 그러다가 어머님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순간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기도 중에 아이 사단이 나를 또 공격하네 사모님에게 공격했던 그 정신공학 일어나게 만든 그용이 나한테도 확 와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 나도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사모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아 이런건가 아 이거 사단이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귀신을 쫓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운이 그렇게 또남더라고요 안되겠다 이제 무조건 가면 무조건 구원의 확신 무조건 구원의 능력 무조건 예수 예수님을 막 그냥 집중적으로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주님 소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 사람한테 해야죠 돌아가신 분에게 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와지휘아리 가는 땅까지 왔는데 강력하게 싸웠어요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있었어 평신도들줄 중에서 믿음이 있었고 뭐 갈립도 있었고 요수하고 거의 삐까삐까한 갈립이라는 평신도 지도장에서 막 85세 때 싸울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예? 요수아도 믿음이 줄 중이지만 갈립이라는 사람도 각 지파의 지초장도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고 나니까 6.25 전쟁터져지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전쟁이 설마 터지겠어 지금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왜 선진국이 됐으며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 됐으며 왜 6.25가 생겼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누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희생을 하고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가난 땅에 왔는지 가난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먹고 살고냐 너희 딸 우리 주고 우리 딸도 너희 주고 너희 아들 우리 주고 우리 아들도 너희 주고 근데 서로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할 때는 자기 집안에 우상단지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죄를 짓고 우상 음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은 죄와의 싸움이야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가난 땅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해나가는 거예요 영적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무슨 영적전쟁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TV 뉴스에 나오는 그 교회에 한 2,500명, 3,000명 모인다고. 참, 미치고 환자. 왜 그런 데는 또 사람도 많이 모이는가 모르겠어. 목사가 훈련 시키는데 권사 집에서 다 없애버리고 다 리더라고요. 리더. 리더라는 좋은 말로 표현을 해요. 자, 내가 지금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나를 신으로 보세요 신! 신! 나는 신이야! 그러면서, 할머니 권사님들, 이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고깃덩어리를 던져, 바닥에다가. 그걸 주워 먹어야 돼. 주워 먹어, 던지고, 주워 먹고, 던져도 먹고. 똥을 싸서, 그걸 또 자기 똥을 또 먹고, 그걸 사진을 찍고, 또 그걸 자기가 자기 똥을 해서 먹었다는 것을 해야 점수가 또 나오고. 서로 또치적으로 때리고, 뺨도 때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짓안 하잖아요. 네. 아니, 그 쪽팔려 죽겠어요. 아니요, 그냥. 네. 여러분, 교회, 그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에요?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영으로 살기 위해 사는 건데 무슨 훈련을 그따위 식으로 해 훈련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한 번씩 이런 일이 나오면 교회가 전도 이제 안 됩니다 나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빌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 그래요 백신을 개발했는데 개발하니까 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너도 나도막다 받자고 그러는데 그 백신에 기호가 비밀번호가 코드번호 666이래요 확실하진 않, 않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런 말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생활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생활 속에서 666 짐승의 표가 서서히 침투에 들어와서 친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돈을 가지고, 지폐 가지고, 화폐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건너 건너 다 건너니까, 화폐가 돈이 얼마나 세균 덩어리니까 그게. 특히 이제 못 사는 나라나, 동남아시아나, 어디 아프리카면 그돈 만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돈이 젤리가 쉐이캄해가지고, 이 돈의 세균 덩어리야, 진짜. 오물 덩어리 세균 덩어리. 그러니까 화폐가 세균이 많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전자화폐가 나오고 비트코인처럼 전자화폐가 나오고 화폐가 나오고 나오고 화폐가 다 통합이 되고 경제가 통합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블록화되면서 동쪽에 있는 왕, 동방왕, 서방왕,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블록화돼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싸운다니까요 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까 사단이 성도들을 참수하고 고소한다고 랬는데 교회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믿음과 관련해서 참수와 고소는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사단의 고소와 참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고수하고 참수할 때, 욕도 가정이 박살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박살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종 욕을 유예해 보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욕의 가정과 욕에게 완전히 집중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종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더 철수하게 만들어 버려 하나님께서 더 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내가 너를 강력한 정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냥은 안되고 사단에게 내가 너를 집중하게 만들어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너는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에 대해서 이유없이 누가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저주와 가난과 뭐 질병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참는 것을 배우고 견디는 것을 배우고 인내하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경험도 한번 해보고 그것은 점검처럼 갑절의 권능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사단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참수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소하고 참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재판관은 하나님 변호사는 예수님 죄를 막 주장하고 막 나열하고 고발하는 것은 누구? 마귀 피고는 누구? 송도들과 수많은 사람들 자 그래서 스가리서 3장 1절에 욕기 1장 6절 2장 1절 쭉 보면 사단이 참수하면 큰 환란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그게 있냐 신약에서도 사단의 참수는 계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일과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쫓겨날 때까지 와귀는 계속 참수합니다 미가의, 미가일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귀신은 사단은 그렇게 참소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까 같이 합시다 구원사역을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 출입을 허락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단을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스가리아 3장에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여우수아를 막 하나님 앞에 파악! 여우수아의 죄를 막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만둬요 시켜라 그만둬 여봐라 요수와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 하모게야, 사단이 너를 참수하고 고수하지만, 내가 사단을 너에게 붙였다. 요! 한번 내믿음번 증명해봐. 너 잘할 줄 믿지? 잘할 줄 믿는다? 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고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끝까지 확실한 응답을 다 받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면 욥. 죽겠을 수 있는 결말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욥. 아브라함 보다 더잘 참는 사람이 누구냐? 욥. 자,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욥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진리와 지식과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강력하게 부르져 기도할 때는 기도의 어떤 변수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사단을 족쇄를 채우고 묶어버려요. 사단의 대가리를 막 상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아직도 우리는 천금이 되는 과정에 있고 우리 안에 수많은 불순물이 있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불순물이 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